여기 제주삼 산다. 수도 있네 뭐 먹을래? 리 집에서 산다. 우 우리 채널 재 산다. 드릴게요 <웃음> 아. 여기가 우리 마에예요 오, 야, 여 집에서 산다. 우리 집에서 산다. 우리 둥에서산도 있네 야 이거가 이거가 그거야 더더 콜드누들 음 이거가 맛있어 몰래? 뭐 20만동이면 얼마야? 만원이야? 만 만원이야? 이 20만동이야? 20만동. 어... 청수 비빔냉면. 아, 케이마트가 여기 저 뭐냐? 코리안 마트, 코리안 음식 파는 거예요. 무파마도 있고 지금 다 있어요. 보면은 진짜 뭐... 오! 야, 이거가 오스트 스파이시더. 누들 이유도 이지 맞아. 아니야 이거가 진짜 어렵다. 이거 하나만 사, 딱 하나만. 얼마야? 이거 나중에 라이브 스틱 때 먹어봐. 이만 오천. 그냥 싼거 아니야? 맞아. 진짜 스파이시야? 어, 진짜 릴리 릴리 릴리 스파이시. 알 햅스. The m a k 그 어떤 게 제일 맵죠? 이게 이게 이게 제일 맵나? 이게 제일 매운 거 아니에요? 이게 핵불닭볶음면? <웃음> 저도 사실 K-마트 처음 와봤어요. <웃음> 아니야, 저기 말고 여기 여기 너구리, 너구리, 너구리? 응. 어디에? 여기 너구리, 너구리. 아하. 너구리가 왜 RT인 줄 아세요? RT 이렇게 보면 은 RTA, 너구리에요. 너구리 RTA. 어, 이거는 22,000동이네. 22,000동이면은 23,000동. 그럼 이거 하나 당천원인데 이거 이데요 Korean sauce is fine. Wow. Wow. Wow. Wow. Wow. Wow. Wow. Wow. Wow. Wow. Wow. Wow. Wow. w o 도 Wow. Wow. Wow. 너 근데 리떡 네 잘안 먹잖아. 어 여기 다 있네. 오뎅도 있고. 어, 이것도 맛있다. 탄팟 토리야키 맛있다. 오 아이스크림도 있어. 근데 아이스크림도 막 어디서 많으니까. 오 좋게 좋게 이거 왠지 맛있어 보이는데? 아직 못 먹어. 엄마가 보고 있어. 혼나아 이거 진짜, 한, 진짜 한국 만두다 이거는 아. 이게 만두가 한국에서 먹는 만두랑 또 베트남 만두랑 또 틀려서 제가 잘안 사먹는데 네 여기 베트남 오실 때 음식 안 가져오셔도 돼요 여기 보면 다 있어요 케찹 뭐 마요네즈 그것도 오 이게 요즘 그 핫하다는 미자볶이구나야 이거가 이거가 진짜 요즘 인기 많다 한국에서 에브리더 푸드더 the, the, the the, 요거 소스 있어 그러면 릴리더 스파이씨 더굿네가 요즘 혈티프 뭐야 <웃음> 야 그거 들어봐 <웃음> 박세로이야 얘가? 와 <웃음> 아, 박세로. <웃음> 아, <웃음> 우리 박세로 <오빠> 하나 <웃음> 야너 진짜 혼나 너 박세로이가 좋아 내가 좋아 당연하지 오빠지 <웃음> 그치? 지 오오오 이거 이거 이거 아 <웃음> 야 이거 하나 살래? 야 이거가 라면 먹어 진짜 맛있다. 알아. <웃음> 어, 이거지? 응. 아, 아니야 안 아니야 안 아니야 이건가 이거. 오. 저기 저기 저기 저기. 아니야 음.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. 오 여기 찜기도 있어 찜기도. 이것도 있어 뚝배기. 뚝배기. 뚝배기. 음와 진짜 여기 다 있네. 어? 어디지? 아, 벌써 사기만. <웃음> 양은 내 비뚜껑이 <때> 없어. <웃음> 힘들 와, 또 가메기도 있고 이거 뭐야? 물고기다가. 가메기도 음, 있어 가메기. 구룡포 가메기. 오, 여기 순대 순대. 리야. 너 야, 한국 순대? 순대. 어. 아, 떡국 만들고 싶은데 떡이 없네. 떡. 아, 아니 떡국떡. 떡떡. 음, 떡국떡 만들고 싶은데. 제가 아직 새해가 지나도 떡국을 안 먹었어요. 그래서 떡국을 먹고 싶어서 떡국떡을 찾고 있는데 떡떡이 안 보이네. 떡국비가 떡국떡먹 떡국떡. 있어 그거다떡더 스프 더떡 없냐? 음 못찾겠다 음, 추가로 사 신기하네? 음나 저기 처음 와서 너무 신기한데? 오 중성세지도 있어 응많어 음. <웃음> 안돼! 안먹어! 근데 그케이마트안 오는 이유가 있어요 뭐 그냥 마트에서도 이아 한... 어, 어,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이 이거. 이거. 이거. 이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거. 거거이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거. 너 알아. 여기가 한 동네 드라마 어마나. 어. 봤어? <웃음> 어. 야, 진짜 대박이네. 진짜 몰라 없다. <웃음> 어, 여기 떡볶이 떡도 많네너 동물 떡볶이도 있고, 물류 떡볶이도 있고. 여기 이 김치가 여기가 더쌀걸 아마. 베트남이? 음, 6만 동이네. 이거 하나당 6만 동이에요. 근데 3,000원. 500g에. 500g에 3,000원이면 싼거 아닌가? 나는... 나는 좀 비싸게 먹었는데 항상 아그 우리 근데 김치 없어도 아냐 이제? 김치? 이제 없잖아 음... 한개 사긴 사야되지? 응 음, 사자 아프멜 사지마 음. <웃음> 한국사람 이거 진짜 많이 사왔다 이제 이제 계산가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콘치즈 이런게 36,000원 3 6 0 0 0 정도 하거든요 베트남 과자 좀 퀄리티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5,000원에서 6,000원 정도 해요 그래서 좀 많이 비싼 편이긴 해요 이거는 와 이것도 38,000원 3만, 3만 이, 이 과자는 못 먹겠네요 너무 비싸서 응? 보사게이 뭐 어? 이거 이거 소다. 이거 이거 아, 이 밀크소다 맛있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푸이킹덤거 이거 이거 이거 이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게요 어, 뭐 갖고 왔 아니, 없어, 오빠야, 너. 진짜? 어, 없어. 마지막 기회 없어, 너 비싸, 여기. 막과. 어. 오! 오, 오, 오! 어. 이건 하나 사다, 어. 마데카소. 오. 와, 마데카소도 있네. 와 여기 새콤달콤도 있고 다 있네 알아 우리가 유튜브 안 아, 알아. 우리 영상도 봤어 17만동인데? 17만동? 괜찮네 이렇게 K마트 투어는 끝났어요 <웃음> 너무 귀엽다. <웃음> 이렇게. <웃음> 응. 우리, 우리 사랑스러운 여러분, 자주 오세요. 다음에도 봐요. 라이스팅. 오늘 같이 있었라고 고맙습니다. 안녕. <웃음> <웃음> <웃음>